하부 승강장을 출발하여 약 한도 한 시간 사십 분 정도 소요됩니다.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가지고 오신 음식은 광장 테이블과 3층, 3층 휴게실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며, <목소리를> 오 시원해. 저기 오른쪽에 뷰가 굉장높 좋다. 아, 이 옆에 여기도 뷰가 전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1억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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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하는 거야. 갑자기 다닐지 오. 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오, 여기, 여기, 여기. 네. 대이이런게 응, 응, 응, 있어. 응. 어, 있어. 좋다. 저희가 능동산 가는 길이고 거치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 천왕제로 가는 길이고 아, 오. 일로 가면은 그 정상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고 그래서 내일 돌아올 때는 이쪽 인도길, 아, 인도길로 인도 여기신불산가다아 저기 신불산이야 음. 아, 그렇겠네 셀카봉이 없으니까 길이가 다이게 앵글이 다안 나와 지금 내 매트에 가려져가지고 지데 있을까요? 기 받고 예, 네, 또전화 드릴게요. 예, 우리가 오면서 사왔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기 바위 위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일단 떨어지면은 <웃음> 끝난다. <웃음> 파지기 파지기. <웃음> 뭐알안 막히네. 밑에 까도 야, 병제? 가 주차해서 요거 샀거든. 한 음. 발이 그삼각제 Hmm. Sunlight passes, new dreams come t w i l i g h t never looks so beautiful One more time I've come around And everything's okay Moments pass, memories don't Lost in what I gave myself It seems that everything they touch Becomes either dust or gold So I sit there Thinking I was a fool to try If I ever even got a second I could let it all go It's come and go But the sky always seems to stay there It's k i n d of strange how people leave Right before they are really there So I sit there oh. Thinking I was a fool to try If I ever even got a second I could let it all go Why did I never cry? I s e n s e nothing at all Everything passed away I didn't know at all If I was okay So I said 이것도 파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와인 어, 그 마트에 팔아 나 왔다 갔나 왜? 왜 그러는데? 왜 그런 거지? <웃음> 지가 막히게 질 많이 녹은 거 안고 올라가네 아 이질 많이 녹아가지고 다 뽑아져야 돼 <웃음> 대박이네 오늘 날씨 그게 엄청 넓지나 저기 텐던데 저... 아갈수 있나 응. 두 번째 갔던 거? 아, 가볼까? 아, 시원해 고 어제 생각해놓고 진짜 안했어 사이다 하나 갖다 줘요? 니 사이다 아, 하던시하십니 그러니까 소도 안에 열나고 뭐지? 이날 차갑더라도. Literally. 그 덜락설게. 아니, 덜 차갑더라도. 어. 그, 아, 있요 아니면은 그 뭐야, 물 시원하면 물 괜찮은 거있었 시원한 거. 난 시원하지만데 데 아, 오늘 그그거못찍었다 네. 내 매트리스랑 베개도 카모 모양이거든 아. 같이 있는 걸 찍고 싶어한다 놓쳤다 어. 역시 바리스타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담아놓은 거여서 아 그런 음, 거 없구나 아까 아, <웃음> 아. 맨날 이거 영상이랑 사진으로만 보다가 어... 대박 <웃음> <웃음> 왜 어르신들이 막걸리 먹고 드시는지 알겠데 <웃음> We're c a i n g s e